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중히 경고를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제가 현재 브랜드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롤링라잇 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프리스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보시면 은 롤링라인 상표 출원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보면 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 분류 코드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이 헤어 그루프 쪽에서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분들은 다들 제 상표를 침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직 상표 출원에 대해가지고 이 침해에 대해가지고 이분들께 경고를 하거나 어, 경고를 한 분들도 계셨는데 음, 그분들은 다 내려주셨는데 지금 이게 또 대량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 다시 이렇게 포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롤링라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 정중히 이 키워드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걸 쓰시면 은 어, 제가 내용 증명 플러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할 거라서 합의금이 꽤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이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삭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표 중에 또한 가지가 텔로타워 멀티탭이라고 하는 텔로라는 키워드를 멀티탭 쪽 카테고리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 해당하는 KC 인증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텔로라고 하는 브랜드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다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실 변호사님을 선임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음, 이렇게 작게 좀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 너무 좀 뭐, 너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그.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내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지금 판매하고 있으신 대표님들에게 어좀 크게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롤링 나이시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쓰고 계시는 것을 삭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텔로멀티탭을 사칭해서 판매하시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신다면 내 상품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 삭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쇼핑몰 강사다 보니까 어, 제 수강생 분들이 이렇게 올렸을 거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음, 제 수강생 분들이 이런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 너무 또 상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먼저 남겨 놓으니까요. 어, 텔로 키워드와 롤링나이 키워드 두 가지는 좀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4월까지만 유예 기간을 좀 두고요 그 후에는 어 바로 저희가 법적 소송으로 들어갈 거니까 음... 웬만하면 불편하게 여러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4월까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4월 내에 매출이 나오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소송에 대해 가지고 매출 발생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면 바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상품 점검해주세요.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소매 하시는 분들 가져다가 파시 마시고 여러분들 상품 판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